코스피, 61선 지키고 2400 지키고 마감은 해줬지만 121선 이탈, 고점 박스 이탈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처럼 박스 하단 깨고 좀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것 제가 계속 조심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짝 이탈이 나와버리네요. 코스닥은 아직 고점 박스 위에서 21선 지키고 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장임에도 추천주는 계속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하락장이었지만 추천주는 수익이 단기에 크게 또 나와줬습니다. 로보티즈 최대 60%에서 100% 역배가 끊고 추세 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최근에는 전고 돌파 시도 자리였었죠.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존의 로봇 대장주인데 얘는 여기서 4만원대에서 눌림매수 한번 노렸는데 주지 않고 바로 가서 놓쳐버렸고요 이후에 또역배가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짧은 손절 V대 큰 기대수익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왔으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거고요 근데 바로 올라가면서 이틀만에 24% 수익을 줬습니다. 어, 요타점 잘 기억하시고요. 유로메카도 최근에 요타점에서 제가 두번 추천을 드렸죠. 첫 번째 추천은 약수익 주고 빠졌고 근데 이만원 맥점은 종가상 이탈 없이 지키고 다시 올라오면서 또 다시 한번더 역배열 끊을 때 박스 돌파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고점 경신해줬고요. 다음 앱클론, 얘도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3일만에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무료 추천주 더구전자, 얘도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추천 한번, 두번, 세번 모두 다 같은 타점이고 각 35%, 35%, 40% 수익권 다음 딥노이드, 여기서 역배열 끊을 때 21년 10월에, 11월에 추천드리고 75% 이후에 또쭉 빠지다가 다시 정고돌파하는 자리 재추천하고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맥점이었던 15,000원 구간에서 저항맞고 떨어진 상태고요. 보시면 모두 다 추천자리가 똑같아요.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발이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에서 추천을 하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도 이번에 역열 끊을 때 2월 3일에 재추천드렸고 운 좋게 쭉 추세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끊은 자리에서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추세 매매하기가 매우 수월했고 5일선 히탈했던 구간이 여기가 처음이고요. 종가상 히탈도 없었고 12일선도 히탈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 하나도 안하고 계속 홀딩이 가능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분할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11선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쉽게 홀딩이 가능했고요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에코프로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이 아니었죠. 살짝 11선 이탈 없이 다시 올라갔고 요정도는 딱 꺾이는 흐름이 보여야지 뭐 1차, 2차 다 매도되는 거지 요구간은 뭐 1차 분할 매도 정도만 되는 구간이지 전량 매도할 것까진 아니었고요 중장기방에서 사치님께서 2월 9일에 질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이제 추세가 탈때 하락시에 분할 매도 시작하고 상승시에는 계속 홀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주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매도 날짜는 알 수가 없는거고 세력마음이 되는거죠 그 세력의 흐름을 타고 따라가면서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면 되는겁니다 오픈 엣지도 최근에 역배열 끊을때 1월에 추천드렸고 5일선 추세 타다가 요구간에서 5일선 1일선처음우리탈 있었죠 요때 분할 매도 정도 나오는 자리였고 남아있는 물량 상한가로 또 홀딩 가능 이유도 1일선 이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이 가능했던 자리 아직 15일 선 10선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질문을 주셨던 사치님께서는 에코프로 185% 9100만원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인증도 감사드립니다 중장기 추천 주기 때문에 예전에 6만원대에서도 추천드렸고 이때도 억대로 한번 수익 내시고 이번에 또두 번째 인증이십니다 다음 코스모하 얘도 중장기 추천드렸고 현재 160%까지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앞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게 추세 매매 홀딩 구간이고요.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낙폭과대 반등자리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23% 바로 당일 급등 이후에 무상증자 약세로 수익을 다토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또오레고부맙 난소암치료제 상업화 성공 기대감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제가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냥 낙폭가대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 이탈이 없으면 무난하게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자비스 주황색깔 저항 맞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장기평 부근에서 힘싸움이 나와주고 있고요. 딱했던 이유는 주주배정 유증을 맞으면서 장기 평가에 제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맥점이다. 요 구간에서 반등 천천히 나오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탈하게 을 되면 최악으로는 1600원까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를 맥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여기서 밑꼬리가 달렸네요. 현재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저가인 2055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지키면 홀딩이 계속 가능합니다. 갭매우기로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그룹주 위메이드 맥스가 최대 80% 상승이 나왔고 현재 쭉 올라갔다가 추세가 좀 꺾이고 있죠. 요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도 장기편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지 말고 하락할 때마다 대응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급락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 다음 2월 24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코리아FT 시간의 상한가였고 실적이었죠. 호실적으로 고가 14%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 그래도 121선 위에서는 마감을 해줬고 다음 선익 시스템 얘도 호실적으로 시간의 6%였고 고가 11% 종가 3% 정석 반짝 전일 종가 위에서 마감해줬고, 다음 실리콘 투 재료 미노출 화장품 관련 주고 시간에 6% 고가 8% 종가 보합으로 반짝. 자 이전 아 드디어 갭매우기를 성공하고 살짝 밀렸네요.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솔트룩스 시간의 4% 채봇 관련주 고가 7% 종가 3% 정석반자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휴맥스 홀딩스 시간의 4% 고가 3% 종가는 보합 8%까지 빠졌다가 요 박스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작은 박스 큰 박스 그려줬고 종가상 4485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거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나머지도 모두 다 조금씩 반응 보이면서 반짝 상승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은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가 안좋기도 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시초에 반짝 상승하고 하락한다 패턴 숙지하시고요. 다음 2월 27일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무림페이퍼 상한가 실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역시 단발성 반짝의 무게를 둬야 되겠고 다만 퍼센티지가 좀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윗고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윗꼬리 마감 주의를 하자 이거고 월봉은 최근 크게 박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 더 작게는 이렇게 최근에 4월에 한번 추천했죠 이때 추천 추천드렸고 추천한 이유야 뭐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으니까 늘상 주던 자리에서 추천 이때는 추천 안했던 것 같고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3불 이슈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4일만에 35% 상승 나왔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전고 돌파 윗골이 많이 걸렸던 자리 윗골이 4번 걸리고 또 몸통 기준으로도 여러 번 걸리고 확실하게 여기서 종가상 처음으로 안착을 했죠 여기는 장중 돌파만 있었고 이때 추천한 날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을 했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산불 이슈 러시아 시베리아 역대급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진화가 어렵다 어, 이 이슈로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고 이유는 박스 형태로 지금 요렇게 박스를 보여주다가 시간의 상한가로 26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딱 장기입형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네요. 481선 그러니까 종가상 481선 2650원 위로 안착하는게 중요하고요 여기 전고점 2700원정도 다음 전고점 2,900원. 여기도 전고점 2,800원. 요렇게 단기 3개. 다음 또 윗꼬리 하나. 요렇게 정항 보시면 됩니다. 지지는 요렇게 두 개. 세 개. 다음 무림 SP 8% 상승. 무림 페이퍼 커플링. 월공은 역배열 끊지 못하고 윗꼬리로는 돌파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 또 다시 올라와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3,000원 중반. 현재는 밑에서 박스 형태로. 얘도 최근에 추천을 드렸죠. 무림 페이퍼를 추천을 줬으니까 얘도 여기서 추천 줬을 거고, 이때도 추천 한번 드렸고요. 일정주였었죠. 월봉이 이제 올라가면 3,500원 정도까지 간다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3,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이틀 만에 20% 추천했던 이유는 차트로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그리고 정보 돌파. 일정은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지주가 반사이익을 본다. 이걸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고요. 분봉상으로 시카이타라고쭉 빠졌네요. 요때 추천을 드렸던거고 이틀만에 급등 자, 월봉상 3000원 중반까지 간다고 했고 딱 도달하고 빠졌습니다. 이런 매물 소화 잘 보시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뿅뿅 뜨는거 있죠? 이런건 다 매물 소화로 보시면 됩니다. 뿅뿅 뜨다가 장기입행을 딱 안착을 해줬죠. 빼꼼 확실하게 안착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틀만에 20% 급등이 나왔고 이런 건 일정주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주긴 했지만 일정을 몰랐다 한들 항상 이런 빼꼼하는 자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 뉴스 몰라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유는 반짝하고 밑에서 좀 빌빌거리다가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 2,8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 어,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120선, 2,8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요렇게 좀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다음 480선 박스 상단 정고점 2,9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무림 p m p 3.7% 얘는 무림그룹주 중에 3등주죠. 얘도 보실적이 있었고 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했고 월봉은 박스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고 자, 일본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요. 이탈 한자리에서 다시 또 회복해주면서 기존의 박스로 들어왔네요. 4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4100원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박스 상단 4350원 44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올라오다가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요렇게 다음 남아토건 9.4% 이재명 악재가 뜨면서 이낙연 관련주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고점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고점박스 자, 일봉은 여기서 역배가 끊고 역배가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장기 입평 돌파하고 이후 계속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박스가 한번더있고요 작은 박스 하단 이탈했다가 장기 입평 120에 선지키고큰 박스 하단에서 또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1만 3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기존에 가장 많이 부딪혔던 박스 상단 1 7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1 1000원쯤 여기 정고점 안착해주면 더 좋고요. 지금은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아산업 5% 이낙연 관련 주고 역시 동일하게 커플링이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로 아직 갇혀있는 자리 작게는 한번 끊었다가 쳐지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 작은 역배열은 끊었고 큰 역배열은 끊지 못한 상태 얘도 동일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장기 2평 안착하고 이유는 481선 확실한 돌파 안착을 실패하면서 약간 낮아지는 박스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부딪혔던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를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박스 매매하시면 되고 481선 8,75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착하지 못한다면 계속 박스 행보가 나오는거죠. 다음 남선 알미늄 4.9% 얘도 이낙연 관련주 크게는 이렇게 아직 큰 역배열 속에 갇혀있고 작게는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행보를 보여주는 박스 자리 일봉. 121선에서 저항받다가 뚫고 올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장기입형 끼고, 행보를 해주고 있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2450원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전고점, 2550원 돌파한 차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이렇게 두개 다음 한동관련주 훈 오파스넷 2.2% 월봉은 우상향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눌림목자리 최근 61선 저항을 받고 있고요 61선 가격이 8500원 정도 합니다 61선을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탈 나오고 그 다음 저항 저항 정직하게 61선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박스로 오시면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딱 8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크게는 요렇게 볼 수가 있고 얘도 이재명 악재 관련해서 반사이익이 살짝 나왔고요 다음, 영우 DSP 6.7%, 로봇 관련주고, 오늘 장중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가 있었죠.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추천주들, 크게 상승이 나왔고, 영우 DSP 월봉, 역배로쭉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조금 올라왔던 구간이 있고, 이유는 크게 박스,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역배로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박스 일봉은 최근에 장기입형 한번 돌파했다가 큰 박스 이탈하면서 쌍봉 형태로 이렇게 이탈하고 무너졌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미래에 또 저항이 되니까 1700원 정도 미래의 저항 대 체크해두시고 기존의 저항대였던 정고점 1600원 일단 여기 보기 전에 요역별부터 끊고 121선 안착을 하는게 우선이겠고요 시간으로 1420원까지 일단 요거는 끊었고 121선 저항대에 걸린 자리입니다 121선 종가상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 그 위로 이렇게 저항대 두개 보시면 되겠네요. 지진은 이렇게 세개 다음 파이버 프로 6.4% 우주항공 관련주 UAM 드론 관련주고요. 오늘 세아그룹주가 스페이스X 납품계약 논의 소식으로 급등이 있었죠. 예 동섹터로 시간에 부각이 됐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 일봉은 이때 박스 돌파 전고 돌파하고 급등 당연한 제자리 이렇게 역배열 끊고 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박스 도중에 한번 이탈한 구간이 있었고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오늘 전고 돌파 박스 돌파해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줬네요 3565까지 3565 3565면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요 자리까지 올라와줬고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게 중요합니다 안착하면 다음은 1400원 또 4500원 정고점 500원 단위로 대칭으로 이제 저항을 보시면 되겠네요. 이 박스 상단이 또 지지로 변하고요. 기존에 저항이었던 자리를 안착하면 그 자리는 지지로 변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기존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3100원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3500원 종가상 안착 중요하다. 단기 추세는 요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뉴로메카 시간의 6% 상승 로봇 전기차 등에 적용이 가능한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후에 쭉 추세를 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 뭐 전략 매도 할수 있었던 자리죠. 이게 마이너스 20%니까 요 구간에서 매도가 가능했고 이후에 제가 맥점을 여기를 참고해서 2만원 맥점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가상 2만원 이탈이 없으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고 2만원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다. 뭐 당연한 수평 지지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 크게는 요렇게 박스 그리고 올라올 때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 추천을 줬던 거고요 그 전에도 한번 역배열 끊는 구간이 있었어요 요 자리에서 한번, 빼꼼 있었죠 그때는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고 하지만 2만원 지키고 반등 여기뭐 실패라고 볼수 있겠고 다음 재추천으로 성공. 포인트는 맥점이었던 2만 원 이탈이 없이 올라갔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리딩을 보고 다른 타 종목에도 다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다점도 보시고 단기 이평을 넣어 봐야 되겠죠? 자, 5일선은 앞으로 변동이 있겠지만 27,500원 여기를 이제 3차 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가와 일선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지지로 볼 수는 없고 무조건 주가와 가까이 있어야지 1차 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33,450원 위꼬리 살짝 돌파한 가격까지 올라갔구요 그럼 1차를 오늘의 종가 31500원 정도 다음 2차를 3만원 3차를 오늘의 시가 28,700원 자 5일선은 4차까지 밀려나네요 5일선은 4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 뭐 수익권이 크다면 중간 지지는 삭제하고 이렇게 3만원 같은건 삭제하고 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평단에 따라서 제가 준 지지들 참고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크다면 좀 널널하게 봐도 될 것이고 수익이 작거나 손실 중이라면 더 타이트하게 짧게 짧게 지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자, 평단이 여기다. 아니면 평단이 여기다. 어, 이 둘의 대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단의 매수자가 훨씬 더 여유있게 널널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지지 이탈에도 홀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평단 자리는 단기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대응을 빠릿빠릿하게 잘 해줘야 되겠고요. 제가 항상 알려주는 기존의 타점들 있죠. 이런 타점들 복습해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경험치를 높이세요. 자 역배열 끊고 급등이 나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은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잡을 수 있었겠죠. 잡았으면 동일한 흐름으로 바로 24% 급등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랑 차트가 똑같네? 어, 이렇게 유사 차트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유사 차트를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자. 자, 요게또 미래의 어떤 종목이라 치면 어? 이거 뉴로메카 급등하기 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기 전인데? 야 이거 크게 가겠다. 선절 잡고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 차트는 모두 다 기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랑용으로만 보면서 좀 안이 꼽게 보지 말고 공부용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루트로닉 5.4% 창사일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뭐 엄청난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큰 윗골이 주의는 하셔야 되겠고요. 월보험은 역별 끊고 정별쭉 크게 상승이 나온 자리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1봉 최근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추세 좀 타다가 11선을 처음 이탈한 자리가 여기였네요 그때부터 좀쭉 하락이 나왔고 실적으로 25,000원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줬구요 일단 21선 2430원 정도, 종가상 위로 계속 유지해주면 좋은 거고. 26,000원 정고점. 여기 안착해주면, 다음, 29,000원, 3만원 정고점까지 시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다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큰밑골이 경계하면서. 박스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이 박스 하단 이탈하면 또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파동이 좀 크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나오죠. 지금도 이 구간에서 물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당할 수 있는 파동이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 로보 스타 3.3% 로봇 관련주 35,000원 정도 최근 윗꼬리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밑에서 박스 돌파하고 역별 돌파하고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로봇스타는 놓쳤던 종목이죠 제가 이때 로보티즈랑 로보로보 추천을 드렸고 로봇스타는 찍어주진 못했는데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최근 역배열 끊고 21선 회복한 자리에서 오늘 21% 급등이 나오고 시간회로도 3.3% 상승이 나오면서 34,300원까지 올랐네요 34,300원 여기 전고점 여기까지 올라왔고 36,000원 윗꼬리장 35,000원대 지금 또 크게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되겠죠. 파동이 커지는 구간이고 N패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M이탈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N으로 반등이 나왔죠. 고점에서 N으로 반등이 나오면 뒤에는 항상 M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크게 빠지니까 아직 먼 나라 얘기이긴 한데 여기 리타하게 되면 2 7 0 0 0후반대리타하게 되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단기 지지는 32,000원, 3만원 중간 지지로 31,000원 3만원이 제일 중요한 맥점이 되고요. 여기가 21선과 51선이 겹치는 자리 그리고 당일에 시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3 7 0 0 0 후반대 다음 MDS 테크 3.3% 챗봇 관련주, 엔비디아 챗봇 관련주죠. 최근에 갭매우기로 여기서 추천드리고 쭉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는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3000원이 주요 지지로 변했습니다. 3000원이 이제 지지 오늘의 저가인 3100원도 1차 지지가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33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24일의 종가 345 여기를 돌파 해줘야 계속 역대 신고가로 갈수 있는거고 지금은 요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3000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하방이 커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3000원 위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된다 최근에도 요렇게 한번 큰 박스가 있었고 지금은 위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종목 에이텍 마이너스 4.5%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으로 악재가 뜨면서 시간에 하락이 나왔고 이재명 대선 이슈 때 크게 올랐다가 고점에서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요 또이후도 여기서 박스 살짝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지금 은 바닥에서 박스 돌파하고 살짝 올라온 차례입니다 일봉 상으로는 121선을 안착을 해줬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애플페이 애플페이 관련 주기 때문에 안착을 했다가 이재명 악재로 마이너스 4.5% 9770원까지 빠지면서 다시 121선 안착을 실패를 했네요 실패를 하게 되면서 만원이 깨졌다 다시 만원으로 안착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원 안착하면 다음 또 여기 241선까지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거에요 뭐 애플페이든 이재명 악재소멸이든 올라오겠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 대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올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올겁니다 악재소멸이 된다면 일단 단기평도 볼게요 단기평은 21선이 9600원 정도 그 다음 61선이 9200원 정도 이 두개를 가장 중요하게 단기시지로 보시고 이탈하면 대응을 해주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에이텍 t 도 이재명 관련주 시간으로 마이너스 3.5% 역시 동일하게 밥동 크게 나왔고 바닥에서 박스 일봉은 121선 위에서 박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12,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지지는 1,1000원 시간으로 1,1800원까지 빠졌고요. 요 정도까지 빠졌네요. 다음 동신건설 마이너스 3.6% 에도 이재명으로 밥동 나왔고, 바닥에서 박스. 자, 일봉은, 121선, 어, 부근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15,8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그 전에, 단기입평을 봐야 되겠고요. 61선 종가상 안착을 못 하면서, 장중 돌파만 계속 해줬고 최근도 마찬가지죠. 계속 61선에 걸리고 있네요. 일단 121선 보기 전에 61선 14300원 안착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최근의 박스는 요렇게 시간의 하락으로 13700원까지 떨어졌고 요렇게 단기 세개 지지